워치나를 시작은 씻고,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왜, 말이야. 왜? 난 긁어. 경치로. 운동 빡세게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매일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오, 야, 살아있잖아. 아, 낙지기 한 거야? 방해한 거야? 너무 그 멋있 아 힘들다. 두 시간 힘들어. 아 이건 있네. 코리안 좀비 거. 아, 코리안 준비 저거 맞대. 새로운 거. 누구나? 보자 보자 어? 슈퍼 s t e r s u p e r m 음 아저씨 어 s u p e r m a 네? 어 e r s u p e r m 그 s t 인 r s 그냥 e r 하려고하는거 s 요 그냥 개인인데? 다시 볼수 u p e 없네 솔직히 내가 아직 제가 아직 아저씨 소리 나이 들을 뭔 소리야? 아직도 충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아직도 지금 막 입이 혀가 꼬이네. 솔직히 제가 아저씨 소리 들을 나이나 액면가는 아니지 않나요? <웃음> 아저씨 너무했지. 진짜. 뭐라고 한 것보다 아저씨라고 아저씨 소리 듣는 게 제일 기분 나쁘네. 내가너 만나 박상한 거 알려줘. 면제 받았는데도 가서 굉장히... 멋있는 인생 네가 생각하는 멋있는 인생 어떻게 보면 문과의 탑을 찍은 입장에서 나는 일단 후회가 없어야 돼 후회 없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다? 그렇 내가 일찍일이뭐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어. 순간순간 선택을 할게 내 순간 있다. 후회 없이 사는 거? 그치. 나중에 돌아때후회할 만한 선택이다 생각하면 또 사회적인 성공이 행복인 사람 조금 포기하더라도 <웃음> 일상에 사소한 또똑한 행복을 드러나서 나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는 거그치 이게 아, 어렵지 이렇게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멋있는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은 필수죠. 음 아, 어, 내 <웃음> 운동하고 나면 이. 사실 운동하는 분들은 아실거예요 운동할 때 프로틴 단백질이 진짜 중요해요 아 이거 이게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칼로바이에서 나온 프로틴 스파클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되게 진짜 획기적인 제품인거 같아요 웨이 프로틴이 14g이나 들어있어요 이거, 이거 말이 안되는거야 이거 진짜 그냥 간식처럼 쑥쑥쑥쑥 먹으면 프로틴 충전된다 언젠가 협찬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웃음> 그래서 아까 친구랑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는 사실 서울대 로스쿨 다니는 친구예요 그냥 문과 탑 중에 탑! 예, 네, 탑 중에 탑인데 그 친구가 생각하는 멋있는 인생이란 후회 없이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그, 그 말에 항상 공감해요 저도 후회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인생에서 근데 후회 없이 살려면 결국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게 저는 진짜 정말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구말도 정말 공감해요 물론 이, 이 멋지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멋진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볼까 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제 혼자 고민하던 거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지금 어,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굉장히 굉장히 트렌디한 제품을 가져왔어요 이게 그 GS25에서만 출시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차 슈퍼말차하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는 초코아임, 뭐 화이트아임 이런게 아니라 말차아임 박스도 얼마나 예쁜지 봐봐 이거 거의, 거의 보테가베네타 색깔인데 이거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산 이유 자체가 사실 살짝 이건 비밀이긴 했는데 틱톡을 시작했거든요 <웃음> 그냥 뭐 먹는 거 ASMR 이런 거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조금 트렌디한 걸 사왔어요 사 근데 트렌디한 거를 찾다보니까 찾으면서 생각이 딱든게 문득 떠오른 게 트렌드를 따라가야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에 그나마 좀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저는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본인이 추구하는 삶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면 멋진 인생입니다 크라운이랑 <웃음> 슈퍼마차랑 협업한 것 같아요 이번에 콜라보로 딱 대놓고 여기 써있어요 이제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제 살짝 냉장고에 얼려서 냉동실에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면 더 맛있다 일단 색도 요즘 트렌디한 보테가 베네타 색이에요 보테가 색 <웃음> 일단 먹어봅시다 ASMR 스타일로 오야 이거 포장 포장도 이거 보세요 슈퍼 슈 슈퍼 코 슈퍼. 여기까지는 흔히 우리가 아는 안에 더 들어있죠 반쪽짜리 우리가 아는 뭐초코아인 뭐 바닐라 화이트아임이랑 똑같습니다 먹어볼게요 음헐 이거 보여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거랑 비교가 안돼 진짜 그푸덕한 그 꾸덕한 그, 그 말차 덕후들은 아는 그 맛! 에이. 이렇게 되면 운동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웃음> 프로틴이라도 얼른 한번. 어? 이것도 초록색? 오늘 약간 운명이었나? 그래서 트렌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트렌드를. 물론 제가 진짜 영향, 영향력이 정말 커져서 내가 트렌더셋 트렌드 센터가 되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학생이고 이제 대학교 갓 졸업 팔랑말랑한 상태고 그래서 일단 멋있게 살수 있는 첫번째 방법 트렌드를 따라가 봅시다 트렌드를 얼려 먹으도 되게 맛있다 냉장고에 넣는 게 훨씬 맛있다